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와이 현지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현재 그 코로나 관련 또 여행 관련 이 부분에 대해, 아, 어, 가장 중요한, 어, 열 가지, 어, 질문과 답변을 제가 골라서, 어, 오늘은, 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하와이 여행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어, 끝까지, 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뀐 하와이 입국 절차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하고 어, 질문을 주셨어요. 아, 이질문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현재 아, 하와이에는 아, 새로운 하와이 입국 절차 어,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Safe Travels Hawaii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던 일본에서 오던 또 미국 본토를 경유해서 오던지 아, 하와이 노컬, 또 여행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다 공통적으로 어,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 세이프 트래블스 하와이 프로그램은, 아, 하와이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QR코드를 받으면, 하와이 공항에서, 어, 직원들이 이제 이 QR코드를 이제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컨디션, 그러니까, 어, 여행 기록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하도 이슈가 되는 이제 어, 건강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어,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했던 부분이 이제 전자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편리해지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음,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제가 더보기에 어,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어, 두 번째 질문. 아, 하와이 자가격리면제 음성결과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음, 음성결과서에 대해 설명하자면 하와이 도착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서를 가져오면 14일간 의무적인 자가 격리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혼돈이 올수 있는데, 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8월 1일 날 시행될 어, 이 부분이 아 어, 9월 1일로 연장이 됐고, 어, 연장이 아니라 연기가 되었고, 또 10월 1일로 다시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 현재 지금, 음, 10월 1일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다시, 어, 연기가 될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과 달리, 어, 하와이에는 코로나, 공항에 코로나 검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 어이 프로그램,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한국에서 이제 받아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새롭게, 어, 주지사님 발표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아어 유튜브에 만들어 놓을게요. 아, 세 번째 질문, 이웃섬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이웃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와이에 어, 뭐 한국에서 또 오든지, 아니면 뭐 미국, 일본을 경유해서 와도 어떻게든지 그 메인섬 호놀룰루를 경유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항 밖을 벗어나지 않고 어, 만약에 이웃섬으로 이동을 한다면 은 이웃섬으로 가서 어, 자가격리를 시작을 하시면 될거예요 근데 호놀룰루 들어갔을 경우는 호놀룰루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이웃섬이라면 은 공항 밖을 벗어나지 않고 준회선을 통해서 이웃섬으로 가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와이에서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서 저도 모니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하와이에서 코로나 검사는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 또는 특정 약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아, 하와이 주민의 경우 보통은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니퍼럴을 받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무료로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 의사의 니퍼럴 없이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한 경우 어, 보, 어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 265불 정도 어,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CVS 약국에서 어, 검사가 가능한데 아, 하와이에는 지금 네 군데에서 어, 약국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오아오의두곳 그리고 비가랜드, 마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약국 검사의 경우 12살 이상부터 어, 검사 가능하고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아 어,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제 여행자 보험 관련인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와이 현지에서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보험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병원비를 먼저 내시고 어 그리고 어그 병원에서 영수증과 어떤 어 여러분들이 지불했다는 그런 서류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보험 회사에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관련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있으면 안 되지만은 어 하와이에 오셔서 여행 오셔서 만약 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치료를 받고 여기서 뭐이게 돌아가셔서 뭐 청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해외 여행 보험이 적용이 되냐 해당사항이 있냐 이거는 출발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 하와이에서 자가 격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했어요.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 아닐까 싶어요. 아, 일단, 아, 입국부터 또 자가 격리 장소까지 또 그리고 뭐 구호물품, 뭐 식사, 배달 등등 아, 정말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어,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딱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가 격리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여러분들 뭐 쇼핑을 하고 싶다, 지인을 만나고 싶다 일절 안 됩니다. 바로 자가 격리 호텔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점꼭 알고 계시고요. 어,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는 뭐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하와이의 에어비앤비, 베케이션 렌탈은 영업이 중지된 상태예요. 아, 어, 만약, 아, 어, 여러분들, 그, 에어비앤비나 베케션 렌탈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31일 이상, 어, 장기 체류를 해야지만, 또 이렇게 해, 어, 이곳을 이용한다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한테 얘기를 해야지만, 아마, 어, 하와이로 입국이 허용이 될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에어비앤비라든지 베케션 렌탈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어, 상당히, 어, 곤용을 좀 치룰 거예요. 서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또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자가격리를 하는 호텔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회용 호텔 그 룸키를 줄 거예요. 이 룸키는 여러분들 그한번이라도 나오면은 아,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일회용 키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여행 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 리조트 버블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허용이 되면 리조트를 이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따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어, 배달 같은 거. 그러면 저희는 호텔에서 격리하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어, 호텔, 어, 호텔에 어,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우버 위치나 배달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고. 음, 자가 격리 시작일은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시작이 되고요. 어, 이 부분은 13일, 14일 동안 계속 그 확인을 받을 거예요, 이메일로.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 보고할 의미가 있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할때 어, 피치 못할 응급 상황과 어, 또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은 이때는 의료 관계자나 또 코로나 관련돼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지인이라든지 다른 방문객은 일절 여러분들이 만나거나 허용이 되지 않는 점 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섯 번째 질문은 하와이 주에서 자가 격리 장소를 따로 제공하나요? 하고 물으셨는데요. 아 여러분, 하와이는 아쉽게도 어, 별도의 어떤 자가 격리 장소를 어, 제공해 드리지 않고 있어요. 100% 여러분들, 여행자들 몫으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음, 입국 심사대에서 여러분들이 호텔 예약을 어, 안 하고 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 하와이로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단, 그때 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호텔 예약을 하기, 어, 예약 확인한 거를 다시 보여주면 그때는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100% 비용으로 어, 자가격리 호텔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셔야지만 입국이 되는 점꼭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질문. 하와이에서 자가격리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되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인 여행자가 와서 어, 자가격리를 회피를 하다가 걸려서 노콜 뉴스에도 나와서 눈살을 찌푸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어, 벌금은 최대 5천0 0불 어, 하나로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어일 년간 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좀 여기서도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덜 꼼꼼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아 여러분들 다 추적을 거의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가격리를 꼭 지켜 주셔야 되고 음 이게 예외 사항이 있다면은 의료 목적의 방문이나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어. 아, 이런 경우만 강공서에서 미리 그 요청하면 면제를 이제 허겨받을 수는 있어요 아,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격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하와이에서 코로나 어, 증상 발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와이 보건당국 지침은 가벼운 증상일 경우 객실에 머물면서, 어, 의료진에 연락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주 좀 쉽게, 어, 그냥 호텔, 어, 프런트 데스크에, 어, 연락을 하셔서, 어,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면은 바로 검사, 치료,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그 가슴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아, 911, 911에 연락하시는 게 가장 빠른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어, 질문은 자가 격리가 한결 편해지는 리조트 버블이란 이렇게 미리 알고서 여러분들 질문을 줬는데 아 리조트 버블은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어떤 그 자가 격리가 호텔 룸 안에서만 어떻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룸 안에서만 정말 수감 생활 하듯이 2주간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 하와이에서 이 부분을 좀더 완화해서 어 리조트 전체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수영장 이라든지 또 리조트가 품은 빛이라든지 헬스장 이라든지 그러니까 리조트 그 구역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데는 뭐라 그럴까 어, 그 빛이 어, 호텔 비치 액세스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좀뭐 이렇게 큰 이렇게 리조트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된 건 아니고 지금 카와이에서 먼저 지금 신청을 해 갖고 어, 주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 부분은 계속 관심있게 보시면은 어, 10월 1일 또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연기가 돼서 어,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리조트 법을 해당 그 리조트 들을 나중에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면 은 이곳을 가시면 은좀더 자가격리를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어,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10번째 아, 질문이네요 하와이 여행 언제쯤 가능해 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9월 14일 하와이 주지사가 어, 현지 매체에 인터뷰 하기를 어, 10월 1일날도 오픈 어, 힘들 것 같다고 어,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10월 1일날 어, 음,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은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 점점 어떤 여러가지 환경이 어,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를 또 연기를 하려고 하네요 음 물론 이제 하와이는 뭐 여행시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경제적인 뭐 손실 이런 타격이 너무 심해서 어 상당히 아주 그냥 지금 힘든 시기인데 어, 호텔 들도 현재는 그 뭐야 이렇게 수익이 20% 도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감안했을 때또 그리고 어 백신이나 어떤 치료제가 이렇게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하와이 시장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여행 시장이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 열 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해드렸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음, 코로나는 여러분 쉽게 우리 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또 제가 있는 곳에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여행 시장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정보 구하면서 또 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곧 좋은 소식 올 거라 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마할로가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